오늘 노을 보러 갈때 지금 아주 쨍쨍해요. 날씨가. 어, 진짜 언제 좋네. 날씨가 진짜 좋다. 응.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날, 지금 시간대가 이래서. 저기다, 그노젤성 그거 아. 포토존! 잘못 나빠요 음. 이거 이거는 문자 암, 암호고 이게 프리미스 암호 해독기 음. 이거는 이거고 이렇 이거를 보고 뭐 이알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 양옆을 보면서 음. 해독을 하라는 거예요. 각모험의 암호 해독기용 부분은 단한 종류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한자리에 두려 이와 3, 이랑 삼, 뭔가 <웃음> 있어. 이거 보기 이건 지금 가로고이 사람은 세로로 보이거든. 세로기 수식의 3, 이겠지? 이제 알해봤는데수도표에 사진에. 국정 수식이 51. 광고문에. 어, 그대로. 그치, 르쉬가 필요한다고 해봐 20. 2 2오 마이 갓. 2 120. 에서 나누기. 60. 60. 2알이야2알6을 60... 어? 발견한 경우 아무 해독기에 새겨 3개, 30이 어, 는 있는... 여러분 저희 3분 37초 남기고 탈출했어요 너무 <웃음> 어 아니야. 마지막 빼고는 진짜 우리 힌트 진짜 마지막 빼고는 다 우리 힌트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야? <웃음> 그 이해 안돼 아직? 순서로 알려줘 그거 우리 순서 맞추려고다 찍어놓고 그 시간 다 갔을 거 같은데? 다야다 <웃음> 저기다. 도있구 와, 이거 대박인데? <웃음> 기다리고 있어요. 테이크아려고요 저희는. 오오오! 키 하내려까 어, <UE4> 응. 이 아, 빠는그름이 진짜 이쁘다 <Spit> <목소리> 이렇게구나. 근데 여보, 어... 미쳤어. 저거 사람이야? 저거 사람이야? 아, 사진 찍고 있구나. 나 깜짝이야. 응. 영상이야? 응? 영상? 와, 너무 예쁘다. 어렵네 나무가 있어서.